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의 총 조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기준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명웅은 총 조회수 17억 7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명웅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전으로 급성장했는데요. 미스터트롯 진이 된 이후 채널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고 1년 사이에 이명웅은 10만 구독자에게 주어지는 유튜브 실버버튼과 100만 구독자에게 주어지는 유튜브 골드버튼을 모두 받았습니다. 현재 이명홍 채널의 구독자는 144만 명입니다. 이명홍 채널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수백에서 수천만 뷰를 기록 중인 영상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과 같은 기록을 만든 것인데요. 이러한 기록은 임영웅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임영웅은 MMA 2022에 출격할 예정입니다.